뭐 o Come here. 있어? Come here. Boy. 있어. 있어. 부부, 부부, 있어. 부부, Good boy. Come here. Come here. Come here. Come here. 할수 있어. 그 e r 어 c o 우리 here. Come here. Come here. Come here. Come here. c o m o o m e o o m e o Come o n Come o n Come o n Come o n Come o n Come o n Come o n Come o n Come o n Come o 몸으로 밀면 돼. 할수 있어. 뽀뽀 할수 있어요. 뽀뽀 스미. Good boy. Come 뽀뽀 c o 뽀뽀 할수 있어. 뽀뽀 c m 뽀뽀 c o m 할수 있어. 왜 문을 못 열어? 할수 있어요. 뽀뽀 푸시. s h 몸으로 이렇게 밀면 되는데. 어 짜증나. 할수 있는데 c o m 이 뽀뽀 c o m 이 h Come here baby. Come here.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들어와봐. 줘이 엄마,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할수 있어요. 오세요. 자신감을 갖고 스피! 그리 그만 그왜 못하는거야 왜 못해 부부야 할수 있어 이제어더몰더 무섭다니 거의 다 나왔어 머리만 나오면 다 나온거랬어 머리만 나오면 다나온어 빨리와 빨리, 와. 빨리 뭐 오세요 한뭐 오세요 빨리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아우 이게 무서워해 빨리 빨리 오세요 빨리 닦게요 간식줄게요 간식게요 오세요 빨리 오세요 뭐가 <웃음> 어, 고야 말 거야, 말거야? 나갈거야? 뭐할거야? 뭐야? 누구 올거예요누들어올거예요말거예요네 뭐, 간식은 간식 엄마가 간식 갖고 왔으니까 이걸로 용기를 내어서 한번 들어와 보자. Good j o b hey, good boy, good boy, good boy, good boy, good b good boy, good boy, good boy, good boy, good b good boy, good boy, good boy, good boy, g o o o y g o o y d o y good boy, good boy, o d o d o y o y good boy, good boy, good b y g o o good boy, good boy, o o good boy, good boy, o o good boy, good boy, o o good boy, good boy, o o d 머리를 끼지 말고 머리를 쓰세요. 빨리 오세요. 보보자보보자 보보종. 보보자. 너 되게 웃겨요, 지금. 오세요. 보보종. 오, 다 나왔네. 어이구, 다 나왔네. 조금 여기 오면 되겠네. 자, 여기 있다 놓으면 되겠네. 여기 로오면되겠어 여기. 두발자국이데두 발자국이. 그러는 이거를 먹을씩 ч и 리 와봐. 비만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. 왜 이렇게, 크냐고? 너 비만 아니라는 걸 증명하란 말이야. 너무 이상한 and g 보고 c h 가 지금 Nora, Maria. Sanga, m u n 풍선을 왜 쳐다보냐고. 들어오라고. n y 왜 이렇게 많이 m u n 고 왜 그러고 있어 삼성타기처럼 세요 해봐 까미 스피 스피드. 스피 안돼 너 포기하면 안피드스면드 스피드. 스피드. 이피드 스피드. 스피드. 스피드. 스피드. 면 되나? 스피드. 스피드. 스피드. 야. 그만 먹어. <웃음> 빠빠해. 내 손길 피하지 말고 빠빠해. 빠빠해.